경험주의자들 서는 제가 영상을 보고서는 제가 는지는 연결의 개념이랑 관련 있다. 그경험주의서들은 음. 모든 음. 아이디어는 경험의 경험에서나온다고주는한다 네. 어, 만약 을 그게 사는이라면 어떻게 우서의 다양한 색깔에 고한 경험 다양한 색깔, 그리고 모양, 향기, 그리고 소리에 대한 경험들이 어떻게 더특잡하게 우리에게 도착하는 것일까? 어, 예를 들어서 차라는 개념을 생각해봐요 만약에 한 사람이 단어, 차를 말하면 은 나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게 무엇이 생되는지그리고다가 그걸 만들었을 때 어땠는지 기억이 날 <놀람> <기억이 놀람> 것이다 어, 이런 모든 아이디어들은 어시에 이라는 단어떤단념을 생각하는 것일까? 그런 <놀람> 걸 경험 운영자들은 접한 아이디어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네. 언의 어, 경험 네. 아, 왜냐하면 네. 너는 너가 자동차에 네. 어, 그 자동차를 구워서 자동차라는 단어를 었고그그 자동차를 타고 일하는 상상하거나 이렇게 앉은 상상하거나, 네. <웃음> 네, 그런 연결들이 너가 좀더 차에 대해서 호지덕으로 생각하게 한다. 네, 네. 단어와 속성이 되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어, 그 연결이 언급했을 네. 때는 단어 자동차는. 네. 일단은, 정체에 대한 기억들을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그 경험했던 기억들. 연구 경험자들은, 그런 연결이 정신적인 활동을, 정체성의 활동을 하려고 다그것이 사용자의 경합 체험의 능력대로 설명을고 있어. 걱정을 하는데, 능력을 낼수 있다. 뭔가가 잘못되거나, 지금 통하지 않으면 태로가정하다 보니,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추적인 또 필수적인 뭐, 정보를 채우는 것을 잊었거나, 아니면 암호를 확인했다는 난이도를 받았을 때 자연 두개를 입력했을 때입력거나 네.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때 오타를 졌거나 주장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 어, 문제가... 네. 아마도, 문제가 아마도 기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네. 잊지 않는 것은 정말 효과가 있는 스트레스 완화 기술이다. 문제가 단순하게 있대요. 그 백은 자신의 환자들에게 치료 시간 동안 네. 마음의 떠오리나 생각을 해달라고, 어, 그는 자신의 혼자들이 실제로 동시에 생각하는 응. 두 가지 흔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두 가지 흔응을, 첫 번째 두 가지 나오죠. 첫 번째는? 어, 첫 번째 흔응은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당면한 과제를 처리하는 생각들도 응. 응. 있었는데 네 응. 박사님, 응. 나이 힘들었던 한주에 대해서 말해야 돼 또는 요가와 은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응. 응. 것이었다.